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가든스 바이더 베이 에 나왔는데 가든스 바이더 베이는 일단 저기 크리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인공폭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폭포가 있는 돔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은 이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로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가든스 바이더 베이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걸 어떻게 즐기시면 될지 간단한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있는 날짜가 조금 흐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지금 어둑어둑해질 시간이어서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일찍 오시면 해 떨어지기 전에 한 3시에서 4시쯤에 오시면. 가든스 바이더 베이쇼와 더불어서 완벽하게 한 바퀴 둘러보시기에 적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. 한참 더울 때 도만에서 보고 나와서 쇼를 보는 완벽한 플래닝. Thank mm -hmm. you. 여기 쇼에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자리는 여기 정면에서 이쪽 계단 이쪽 자리 아니면 바로 옆에 이쪽 자리 여기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제일 이쁜 뷰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